네, 저는 내일 관리한다. 안녕, 동퇴유.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는 것도 오늘은 좀 새삼스럽게 느껴지네요. 요즘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걱정스러운 내용이 있죠. 작년 12월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성 감염증, 일부 확진자들이 보균 상태로 수도권 일대를 돌아다닌 사실도 확인되고 이제는 2차, 3차 감염자까지 나왔는데요. 중국에서는 확진자와 사망자가 점점 증가 추세이고 또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은 곳이나 공공장소에 가기가 꺼려지고 이제는 기침을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쳐다보고 괜히 피하게 되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내 주변 또 내가 머무는 공간도 조금 더 청결하게 유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미세먼지와 각종 오염물 또한 각종 세균까지 나도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차 안으로 유입이 되게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일생 중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자동차 시민 연합의 조사 통계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5년 정도를 차안서 보내게 된다고 합니다. 놀라우시죠? 한 기관이 평범한 자동차를 선택해서 자동차 실내의 세균 오염도 측정 결과를 수치로 비교해 보았는데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기준을 화장실 변기 커버로 세균 오염도를 측정했더니 수치로 17 정도의 수치가 나왔고, 자동차의 스티어링 힐 그러니까 핸들이 65, 변속기 레버가 21, 공조장치의 송풍구가 42,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운전석 시트가 171로 화장실 병기 커버보다도 무려 10배 높게 측정돼 가장 심각했습니다. 참고로 차 안의 세균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체크해봤더니 놀랍게도 황색포도상구균 이질균, 살보넬라균, 고초균, 농농균, 폐렴균, 장염비브리오균, 항생제 내성균, 거기에 대장균까지 다양한 세균들이 검사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쉽고 편하게 할수 있는 훈증 방식의 제품으로 차 안을 살균과 탈취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동트뷰와 함께 동티뷰 바로 이 제품인데 하나는 차 안에 살균과 탈취까지 그리고 하나는 에어컨과 히터의 공조기 살균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두 제품을 이용해서 확실하게 살균 을 한번 해보자고 그럼 첫 번째 차량 실내용부터 시작해볼까? 실내용은 미세한 연기 입자가 자동차 실내의 구석구석과 침투하고 냄새 원이 되는 각종 세균과 곰팡이를 말끔히 제거해준다고 되어 있어 사용 방법은 차량 시동은 끄고 케이스와 캔 상단의 필름을 제거하고 차량 뒷 발판 위에 놓고 플라스틱 용기와 캔의 사이에 물을 붓고 문을 닫고 약 10분 이상 그 상태로 두었다가 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면 끝나는 거지 그리고 다음 이어서 에어컨과 히터용도 작업을 할 건데 방법은 비슷한데 차량의 시동을 켜주고 에어컨을 끈 상태로 공기순환 버튼을 4기로 돌리고 순환 세기를 최대치로 설정하고 온도는 최저로 내리고 전면 조수석 발판에 놓고 나머지는 자동차 실내용과 동일한 순서대로 하면 끝이야.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요즘 외출하시기도 불편하고 사람들 만나기도 조금 꺼려지고 하는데요. 우선 개개인이 내 주변의 환경부터 깨끗하고 청결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내 차. 첫 번째, 실내 세차를 자주 해주고 환기를 자주 시켜주시고 두 번째, 전문 세정용품으로 오염이 심한 부분을 잘 닦아주시고 세 번째, 주기적으로 살균 소독을 해주시면 건강하게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운행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 관련된다. 수고했어, 동TV요.